국화빵 이런 거 같아. 그러게 간태향, 아. 황옥나네못과하지 있잖아. 음, 슬맛 그런, 음. 그런, 그런 맛이. 어, 괜찮네. 슬기, 아. 맛이 특별한 맛이에맛있고어 음. 시원한. 음, 근데 그렇게 과하지 않아연 음. 염해가 지고 음. 제2처럼 가는게 목표인데 벼락치기 <웃음>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원하시는 거대를 선 산... 명세표를 받으시고 받은... <놀람> 현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처 브로우 쉐이퍼인데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이제 좀 많이 보여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하나 사봤고요.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리밀리 헤어 고무 밴드 150개 들어있는 건데 150개 들어있어서 되게 오래 쓸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이 잃어버리고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쓰더라고요. Hehehe <laughs> 퇴근하고, 샤넬 룩블런하고, 집에 왔다가 대기가 또 바로 빠져가지고 소름밥 챙겨주고, 다시 백화점 갔다 왔는데 진짜 텅텅 비어있고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베니티백 미니사이즈랑 체인지갑 이런 거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은 지갑이라도 하나 사서 와야겠다 하고 갔는데 가방이 씨가 말랐더라고요. 흰 색깔, 뭐 분홍 색깔, 유색 가방은 생각보다 재고가 꽤 있었고요. 지갑도 좀 알록달록한 거, 분홍색 재고가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검은색 가방, 검은색 지갑이 하나도 없었다. 30분도 안 돼서 그냥 나왔어요. 플런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딱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입장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들어가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플런 해가지고 가방 좀 보려고요.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가방은 없었지만 사고 싶은 건 없었지만 들어는 봤어요 기다리는 동안 사실 조금 현타가 오긴 왔는데 가방 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다음에 또줄 서러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첫 샤넬 오플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했다 뭐돈 쓰러 갔는데 돈을 못 쓰고 와가지고 점심은 오랜만에 배달을 시켰어요 2다고 하고 3를 쉬니까 근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근 시간 다 아이씨 입안에서 살살살살 녹여 시 레이저 선스크럽 집이 너무 밝아가지고 블라인드를 내려놨어요. 너무 밝아서. 소영이는 제가 화장하면은 밖에 나가는 거 알아. 요찍고 나오거나 옷갈아 입거나 화장하거나 하면은 자기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 가히 멀티바. 눈가랑 입가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눈이랑 색 위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가 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두보다 여다해 가지고 이번에 사왔어. 한톤 밝았으면 하는 분이 키좀나해가지고 눈가랑 좀 외랄까 소리가 카메라 렌즈를 바꿔가지고 원래 쓰던 렌즈고 광각 렌즈로 바꿔봤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광각은 아니에요 제가 저런 영상에서 개밍아웃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홀로가 아니냐고 채널 이름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공인이 좀 많았어요 에어로그에 정의 좀 들기로 하, 하고 근데 또 요즘에는 닉네임 같은 공을으 많이 쓰시잖아요 공인보다는 고민이 많았는데 변경 완료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험도 조금 걸는고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티저를 너무 많이 누려서 너무 오래 끌고 하면은 혼날 것 같아요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판사님 친애하는 판사님 이런 재지로 써야 되더라고요 자소서 쓰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려워했는데 이런 편지까지 써야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맥북스잖아요 본인인증이랑 뭐그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가지고 대부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야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하면 은 제가 경남 피플이라서 창원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창원을 가면 두시간이 걸려요. 제가 한창 법원 다였을 때가 이 3월이었어요. 약간 트라우마? PTSD가 올것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제가 폐소를 했기 때문에 폐소는 아닌데 폐소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안 가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시간 되는 대로 사유서 작성해가지고 하려고요. 계획은 문자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아이섀도우 에스파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무드 컬러 썼습니다. 이이 부분은 바트 누드무드 팔레트에 있는 포에버 0이라는 섀도우인데 블러셔 대신또더 쓰고 있어요. 괜찮더고 힌스 브로우 쉐이퍼. 에스쁘아 피넛 베이지. 캐으 로우 마무리 그도그도나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거 이거. 봐봐 봐봐 눈이라고 눈이 저기 아 보이잖아 왜? <웃음> 이슬은? <웃음> 이집 걸로 숫자가 적혀있다 보세요여보라요 빵을 하나 예술짜리 아.. 살기 진짜 각해가 수를 표기한 거야이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숫자 1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사가 애도 찾아와가지고 내도을 구하는 지는거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 저게 다 알고 있요 with okay. s h on. 모든 걸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 만한 소스가 뿌려진 버터 감자. 이게 고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아예 약? 아니 기아 매운 맛이나만 기본 맛이 있어. 아, 봐봐, 진짜. 응. 거기 이 친구가 최장한그잖아그 응. 미숙이 어, 얘기하는 거. 어, 뻔뻔했다니까? 그래, 우리. 아, 어, 그거 보다가 이성에서 못 챙겨봤거든. 그것도 약간 좀 잔잔쓰잖아. 뭔가 소재가 되게 평범하잖아. 고등학교 때. 사연애 아니야? 10년 전에 학교 사귀고 헤어지고 한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런 내용인데 아, 설정은 어. 좀 뻔한데. 근데 되게 귀엽고. 글을 잘 썼어. 근데 너무 빨리 이어진 거야. 너무 빨리 이어졌다니 보다. 걔네가 한번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빠른 거지 다른데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그런 응. 시간이 걸리더나 마지막화에 이어지는 게 좋아 16화까지 끌란 말이야 아 갈등이 확 아, 이렇게 됐다 응. 이동에는 마지막에 이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안